입니다. 자, 생각하기네요. 자, 왼쪽 생각하기, 오른쪽 생각하기. 자,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 풍선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동작을 보여주는 효과를 뜻합니다. 자, 이 블록은 스프라이트가 생각 풍선을 통해서 음...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특정 시간 동안 생각 풍선을 통해서 표시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건데요. 자, 예제를 한번 여러분도 같이 풀어봐요.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아, 생각 중 하고서 1초 동안 생각 풍선을 표시하래요. 자, 그리고 1초를 대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3회 반복하랍니다. 자, 문제 이해 되셨나요? 자,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 그대로 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생각중을 1초 동안 자형태 범주에 자 생각한다 뭐라고요? 생각중이라고 했죠? 생각중 생각중을 1초 동안 생각해라 그리고 1초를 대기해라 자 얘를 3회 반복해라 음, 자 여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자몇번세번 번.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다가 조립을 하게 되면 클릭해 볼까요? 생각 중 생각 중 생각 중세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도 문제도 왼쪽 것과 동일하고요. 자이 사용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이 자료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자 모양을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모양을 지정해서 바꾸는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 자 순서대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는 동작을 수행하고요자이 기능은 모양이 한계가 있으면 굳이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개 이상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사용하고요. 그 모양이 몇 개가 있는지 모양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모양 탭 보이시죠? 자 현재 고양이라는 스프라이트는 모양이 두 개가 있었죠. 발레리나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네 개가 확인됐었죠. 자 그러면 문제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1초 간격으로 무한히 바꾸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1초 간격으로 무한히 바꿔라 자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이벤트 범주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형태 자 모양 바꾸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이것을 모양 바꾸기 자캣 자캣 A로 바꿉니다 제어 1초 기다립니다 다음 뭘 모양 바꿔야죠 캣 B로 바꿉니다 다시 1초 기다렸다가 얘를 뭐해라? 무한 반복해라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를 조립합니다 자 클릭해볼까요 자캣 A라고 하는 모양 캣 B라고, B라고 하는 모양이 무한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자, 스프라이트 모양을 다음 순서의 모양으로 바꾸는 블럭이고요. 마찬가지로 두개 이상의 모양이 있을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의 모양일 경우는 자첫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모양을 무엇으로 바꿔라. 이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모양이 딱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발레리라는 네 가지인데 모양이 네 개인데 그것을 순서대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예요 자얘 그대로 복사해서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없애고 자 형태의 다음 모양으로 바꾸세요 자 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해라 무한 반복해라 자 얘를 시, 실행시키면 자이 옆에 있는 이 스크립트와 좀 같은 기능인 거죠 자 확인되셨나요 자 모양을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대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자 확인되셨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자 배경을 바꾸는 거네요 배경을 바꾸는 거 자,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블록이고요 마찬가지로 두개 이상의 배경이 필요하고요 스크,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다른 배경을 추가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을 편집,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배경을 직접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가 무대죠?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에 고양이가 있는 거고요 현재 배경은 흰색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무대 라고 있고 밑에 보시면 자 무대 배경 고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자 그러면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들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확인되셨죠 자 여기서 자 우리 블루스카이라고 돼 있는 배경을 골라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자 고양이가 서 있는 이 배경이 자이 배경이 아,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무대 밑에 지금 배경이 추가가 됐습니다. 블루 스카이라고 추가가 됐죠. 자이 배경을 클릭하면 왼쪽에 코드 옆에가 우리는 지금까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배경이란 탭으로 바뀝니다. 배경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배경에 배경 1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한 아, 블루 스카이가 있습니다. 현재 무대는 배경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되셨나요? 음. 자 배경1은 아무것도 없는거 배경2는 Blue Sky 자 확인되셨습니까? 아, 이게 지금 그 내용이구요 그 다음 우리 예제를 보시면 음. 자 이런 자 기능이 있습니다 배경을 배경1로 바꿔라 어떤거예요자 우리 코드에 가서 자형태자 여기 있네요 배경을 이걸로 바꿔라 자 현재 배경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 형태 기능이 배경에 관련된 것들만 나타났고요 배경을 어, 블루스카이라고 되어 있는 셀렉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배경 1로 바꾸세요 배, 뭐 블루스카이로 바꾸세요 뭐 다음 배경으로 바꾸세요 또는 무작위로 바꾸세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자, 옵션 박스가 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현재 배경을 다음 배경으로 바꾸는 거죠. 1초 간격을 두래요. 그리고 무한히 바꾸는 반복이잖아, 그렇죠? 자 같이 풀어볼까요? 자이 스프라이트가 자 이벤트에서 이스프라이트가자 아, 우리 좀 내리고 자이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형태 자 배경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요 음. 그냥 다음 배경으로 할게요 음. 자 그리고 1초 간격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1초 기다립니다 얘를 무한 반복하겠죠 자, 스프라이트 클릭해볼까요? 자, 흰색 블루스카이 흰색 블루스카이 계속 반복되죠 자, 이 스크립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두개 이상의 배경이 있을 때 다음 배경으로 바꾸는 블록입니다 다음 배경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능은 배경을 지정해주는 거고요 다음 배경은 배경이 순서대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현재 배경을 다음 배경으로 바꾸는 블록을 만들어보자 자, 이벤트 탭에 이벤트 범주에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어떻게 해라? 다음 모양 다음 모양이 아니죠? 다음 배경으로 바꿔라 클릭해보세요 다음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돼요 반복이 없잖아 우리 문제에 반복이란 얘기가 없어요 무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한번 접으면 자 1초 기다려라 다음 배경을 받고 1초 기다려라 이것을 무한 반복해라 자 클릭해볼까요 자 배경이 어, 다음 배경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것을 반복한 거예요 그럼 왼쪽과 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거는 배경을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자이 다음 배경에라고 뭐 블루스카이나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자, 무조건 배경 순서대로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크기를 바꾸기 이번에는 크기를 정하기 자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입력한 만큼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블록이고요 자 그리고 퍼센테이, 퍼센테이지, 즉 크기의 비율로 조절하는 블록도 있고 100%가 기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거 볼까요?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을 때,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을 때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입력 값은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하나가 될 테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을 때, 자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스프레이 트크기가 감소 마이너스 10 하는 블록을 만들어보자 자 만들어볼까요 자 뭐할 때 위쪽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자 여기 보시면 클릭했을 때 밑에 보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있고요 자 얘를 자, 위쪽 화살표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크기를 10만큼 바꾸는 거죠 또 하나 자 이벤트 범주에 가서 자 이번에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크기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라 확인되셨나요 자 위쪽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10씩 커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자, 10만큼 작아지죠. 10씩 커져라, 10씩 작아져라. 자, 확인되셨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율로 조절하는 건데요.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즉 입력값은 10으로 하고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을 때는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0만큼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바를 스페이스 누르면 원래 크기로 되돌아옵니다 자 3개가 되겠네요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자이번엔 얘를 바꿀게요 새로 만들지 않고 자 형태 자 얼마로 바꿔라 크기를 10%로 바꿔라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 누르면 크기를 마이너스 10%로 바꿔라 또 있었죠? 자 위쪽 화살표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크기를 원래 상태 100%로 바꿔라 자 그럼 위쪽 화살표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제가 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스프라이트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어, 증가기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잖아 바꾸는 거잖아 어, 제가 잘못했네요 자, 여기 정하기가 아니고요 그대로 바꾸기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 화살표도 바꾸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 크기로 되돌아온다 어. 그 원래 크기 그대로 정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세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놓고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십시 커집니다 알통화살표 누르면 십씩 작아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크기 100% 기본 값으로 바뀌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그 다음 기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효과를 25만큼 바꾸는거. 색깔효과를 정하는거. 색깔을 바꾸는거 정하는거. 자 그래픽 효과를 입력돼, 입력된 값만큼 바꾸는 증가 또는 감수를 통해서 바꾸는 블록이고요. 어, 그래픽 효과에는 색깔, 어안렌즈, 소용돌이, 픽셀화, 모자이크, 밝기, 반투명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값은 양수 또는 음수가 입력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문제를 보시면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계속 변한다.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계속 변하는 즉 입력값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블록 스크립트 만들어보자 자 이벤트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뭐해라? 색상을 바꿔라 색깔을 1만큼 바꿔라 자 그거를 계속 변하는 반복이잖아 그래서 제어 범주에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스프라이트 클릭해보세요 자,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계속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확인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옆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는 정하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계속 무한 반복하고요. 입력값은 1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동안에는 색깔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색깔을 1만큼 계속 바꿉니다 무한 반복하죠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뭐가 있었죠 자 이벤트에 스페이스를 클릭했을 때 색상을 고정하는 거 였죠? 음, 정하는 겁니다 색상을 0으로 정하는 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음, 색깔이 고정됩니다 자, 얘가 지금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색상이 계속 똑같은 색상으로 시작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효과를 입력된 값으로 정하는 블록이죠 자 여기다가 한번 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색상을 3으로 정하기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자, 색상을 바꾸는 거 색상을 정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픽 효과 지우기입니다.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그래픽 효과를 원래 상태로 초기화하는 블록이에요.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스프라이트에 픽셀화 효과가 적용이 되어 무한반복하고요. 자, 값을 변하는데 입력값 일시 변환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블록 스크립트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픽셀화 효과가 적용된다 자 픽셀화 효과를 1만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했죠? 자 입력값을 이르기 때문에 1만큼 바꾸는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된다고? 그래픽 효과를 지워라. 즉, 원래 상태로 돌아와라. 자, 일단 이거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계속 기능이 반복되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어. 그러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을 치우고 자, 얘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아, 이 아, 스크립, 트 아, 스프라이트를 눌렀을 때, 형태 뭐였어요? 픽셀화를 1만큼 바꿉니다. 그것을 무한반복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에 붙여야죠? 어. 스프라이트 클릭해볼까요? 어. 아, 픽셀화로 바뀌고 있지. 점점 픽셀화. 어. 자, 얘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뭐 해라 모든 그래픽 효과를 지워라 즉 원상 복귀 시켜라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원상 복귀 됐죠 자 보이게 숨기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대에서 사라졌던 스프라이트를 다시 나타나게 하거나 무대에 나타난 스프라이트를 사라지게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블록이고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3회 1초 간격으로 전멸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없애고요.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3회래. 3회. 즉, 반복이잖아. 3번 반복을 해라. 1초 간격으로 나타났다 숨겼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자, 숨겼다가 1초 간격이니까 1초 기다렸다가 다시 보였다가 그리고 1초 다시 기다리면 숨겼다가 기다리고 보였다가 기다리고 자 이것을 3회 반복하래요 클릭해볼까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3번 반복하는 거죠 그쵸? 자, 점멸 보였다가 숨겼다가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순서를 바꾸는 블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앞쪽 또는 맨 뒤쪽으로 순서를 바꿔라 아니면 앞으로 뒤로 한 단계씩 보내라 두 단계씩 보내라 자 이것은 두개 이상의 스프라이트가 겹쳐 있을 경우에, 스프라이트가 겹쳐 있을 경우에, 해당 스프라이트를 맨 앞으로 옮기거나, 맨 뒤로 옮기는 블록, 그리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한 대로, 앞으로 뒤로, 앞쪽 뒤쪽 선택한 대로, 해당 간만큼, 해당 스프라이트를 다른 스프라이트 뒤로 옮기거나, 앞으로 옮기는 블록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포토샵이라는 툴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레이어라는 기능 있잖아요 또는 파워포인트에서도 두 가지, 개, 두 가지 개체가 겹쳐있을 때 앞뒤 순서가 정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양이 위에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고양이 순서를 앞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가 뒷 배경으로 가고 고양이가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블록으로? 이 블록으로. 자, 되셨나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세 개의 스프라이트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세 개의 스프라이트가 겹쳐 있는 상태. 한 개의 스프라이트에 대해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해당 스프라이트가한 어, 개의 스프라이트 개수만큼 앞으로 이동해라.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음, 한 개의 스프라이트 개수만큼 뒤로 이동해라.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음, 해당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는 블록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위쪽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어, 앞으로 이동하는 거. 아래쪽 화살표 클릭했을 때 뒤로 이동하는 거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뭐해라? 앞쪽으로 순서를 바꿔라자 확인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 모양, 배경, 크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 형태 가시면 자맨 밑에 모양, 배경, 크기 있죠? 자 이것들은 자 변수입니다 임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변수 A는 10이다 그럼 10이란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은 모양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배경번호 그러니까 모양이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잖아 만약에 두 번째 모양을 하고 있으면 자이 모양이란 변수에는 2번이란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크기라는 변수는 현재 스프라이트가 50% 정도로 크기가 되어있다. 아니면 기본값 100%이다. 그러면 크기라는 변수에는 100이라는 값으로 어, 적용되어 있는 그 값을 출력하는 그런 변수로 활용되는 겁니다. 자, 실제 이러한 변수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린 다른 이 카테고리와 어, 갓 어, 서로 혼합해서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자, 이세 가지는 우리 다음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프라이트 모양에 할당된 번호 값과, 음, 할당된 번호 값과, 자, 예죠? 그 무대의 배경 이름, 값, 예.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현재 크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블럭.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거는 우리 나중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